Okay. 경 와. 1동 경과! 오와 쫙쫙쫙! 야어 선천히아선어나가 돼요. 여기 안 아무나 붙여주십시오. 아무나? 네, 저는 뭐 이게 원래 제 수종목이에요. 맨주먹상. 빗거리 싸움 이게 아무나 다 붙여주시면 뭐 불구덩이든 뭐 가시밭이든 괜찮으니까 돈만 주십시오. 그럼 다 알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갑시다. 오! 똥똥! <웃음>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같이 부탁드립니겠습니다 아, 괜찮으신가요? 룰리 선수가 이제 경기 이번에 입장하면서도 되게 비장한 마음이 느껴졌고, 경기 딱, 파이트 시작하자마자도 되게 굉장히 저돌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저돌적이고 익사이팅한 이런 마음가짐이 이제 야차클럽 파이트, 야차클럽 팬들한테도 이제 굉장히 이게 좋은 자극으로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 야차클럽 이제 향후 또 나, 앞으로도 대회 있으면, 이렇게. 출전 이야기 있으신지. 팔십 원대. 음, 그러면 그때 그때 이제 야차 클럽 이제 나 다음번에 이제 대회 준비할 때는 좀더 이제 충분한 기간과 충분한 준비해서 그때는 꼭 승리할 수 있는 루이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돌아왔습니다. 웃음> Bye. Uh -huh.